그, 그 자체가 부숙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, 이게. 아 항생제 자체가 음. 그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. 음. 저도 11월까지 고추 따고 싶어요. 예. 근데 11월까지 고추가 못 가잖아요. 선생님은 예. 병도 안 와요? 저는 사실상 그뭐 이렇게 말하기는 뭐 합니다. 저는 탄제병을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요. 처량 관리와 영양 관리를 제대로 하면 탄저병 안 온다. 예, 그렇습니다. 뭐 기본적으로 그래도 담배 나방 같은 거올거 거 아니에요? 이제 담배 나방은 저는 이제 포충기를 활용해서 일차적으로 제거를 하고, 이차적으로는 음. 제가 은행산물물입니다, 이게 은행 사물 물입니다. 이게 그 우리가 쓰는 거? 은행 사물 자담에서 음. 말한 방식대로 만든 은행 사물 물하고. 음. 음. 이것은 제가 이제 니모일이라고 있어요. 니모일 어, 네. 그 예전에 뭐 저희 도유농 배울 때 니모일 네. 많이 배웠던 것 네. 같아요. 니모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오일이세 자다모일. 가지를 가지고 저는 주로 방지를 합니다. 그런데 이제 방지 양이 여기 500 500 리터 네. 약통에다가 네. 예, 은행 사무물약 5리터에서 7리터 정도. 음? 어. 이 왜냐하면 양은 양은 자 최저 5리터에서 좀 늘리는 것은 많았을 때, 그 예를 들면서 벌레가 진드물나뭐 네. 많았을 때는 많았을 때는 좀더 늘리고, 좀더 늘리고, 음. 없었을 때는 약 5리터 음. 이하로 해도 됩니다. 음. 그냥 그 다음에 오일도 마찬가지. 오일도 기본 5리터에서 시작해서. 농도를 음. 조금 더 높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니모일은 얼마 들어가요? 니모일은 500m 탈때약 250cc를 희석해서 네. 씁니다 음.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크게 그 충에 대한 그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